게임을 하다보면 화려한 플레이를 보여주는 프로게이머들처럼 나도 저런 멋진 플레이를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유저라면 이런 프로게이머처럼 되기 위해 밤새도록 연습을 하거나 피나는 노력을 하겠지만 너무 욕망만 앞선 나머지 금단의 영역에 손을 대는 유저들도 볼수 있습니다 바로 게임핵을 사용하는 핵쟁이들이 그런 사람들인데요 최근에는 이런 게임핵을 구하기가 너무 쉬워져서 일반 유저는 물론 게임 bj 및 스트리머들도 시청자들 몰래 게임핵을 사용하면서 여러 문제들을 일으키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나름 인지도가 있는 BJ 및 스트리머가 생방송 도중 뻔뻔하게 핵을 사용한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려 하는데요 시청자 몰래 핵을 사용하다가 걸린 사람을 시작으로 200만이라는 엄청난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가 핵을 사용했던 사건까지 사람의 욕망의 끝을 보여줬던 사건들 위주로 정리해봤습니다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트위치에서 카운터 스트라이크 글로벌 오펜시브라는 게임을 하는 미스큐 재민이는 여느 때처럼 시청자들과 소통을 하다가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게임에 접속하게 되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평상시에 그녀의 모습과 동일했기 때문에 방송을 지켜보는 시청자들은 이후 어떤 황당한 일이 벌어질지 예상하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Stop 게임 로비에 접속하자마자 분주하게 무언가를 만지는 그녀. 익숙하다는 듯이 옵션을 세팅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주변에 총을 쏘는 유저들을 욕하면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게임을 이어가는데요. 그녀는 시청자가 자신이 핵을 쓰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고 생각하고 일반 유저인 척 연기하며 유쾌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Oh day. <웃음> oh. My bad. I'm different, I'm different. a t them. m and all m 그리고 방송을 지켜본 시청자들은 그녀의 게임 화면이 일반적인 게임 화면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그녀는 이 사실을 모른 채 똥꼬 발랄한 모습을 보여주며 계속 게임을 이어갑니다. 적의 위치가 다 보이지만 헤드샷은 물론 데미지도 주지 못하는 허접한 실력을 보여주며 첫 번째 라운드가 허무하게 끝이 납니다. 다시 게임이 시작되는데 한 유저가 그녀가 핵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고 미친듯이 소리치며 그녀를 향해 분노를 표출합니다 <목소리가> 이때부터 무언가 쎄하다는 느낌을 받은 그녀는 급하게 화제를 돌리기 시작하는데요 I played the other day with Rock and he got that and now I have it. I don't, I don't know what's why. It's weird. <웃음> <웃음> Wait, what the fuck? Clara. Hold on, Clara. Give me one second. Clara. Let me just message this girl. Give me one second. Why the fuck is this on my computer right now?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그녀는 급조에는 가상의 인물 클라라를 소환합니다. Where is this? How do I close this? Yo, Rock, I need some help because I don't know what I'm looking at right now. What the fuck is that? Hello? I need to text my friend Clara right now. She was at my house earlier today. What the actual fuck? Yo, Rock, do you remember, do you remember when fucking Clara got the fucking backband? I'm going to kill this girl. I'm literally going to kill her. She promised me she didn't use it on my PC. I'm fucking done. She was here today and I was watching her. Why the fuck? Why the fuck? Okay. I need to abandon this match. Fuck this girl. Seriously, abandon Clara. I just realized that in my own fucking replay. Oh my god, I'm gonna fucking. I'm gonna just quit. Fuck that girl. Hold on, guys. Clara, this is what happens when you let people use your PC. Can't trust them. All right, that's nice to know. <sighs> hell. I'm so mad. I'm just gonna like. I'm. actually just gonna uninstall this game because fuck that shit. I'm not getting a backband because of this girl. That's actually retarded. I'm fucking serious. Clara. 그녀는 자신이 직접 핵을 사용했지만 시청자들은 이 사실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상의 친구인 클라라를 소환해 그녀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는데요. 해당 영상을 뒤늦게 본 유저들은 당황하지 않고 똥꼬쇼를 이어간 그녀를 극혐했고 핵을 사용했지만 일반인보다 못하는 그녀의 실력을 보고 경악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녀는 게임은 물론 트위치에서도 퇴출당하면서 게이머들에게 웃음만 남겨주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36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인도 유튜버도 생방송 중 어이없는 실수를 해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로고스트림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앤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던 이 유튜버는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을 주 컨텐츠로 다뤘었는데 게임 실력도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그녀의 공략 영상 및 하이라이트 영상을 찾아보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인도 여성 게임 유튜버로는 워낙 유명했었기 때문에 프로게이머들도 여자지만 프로게임단에 입단할 정도의 실력이라며 그녀의 잠재된 실력을 극찬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그녀도 어쩔 수 없는 핵쟁이 방송 도중에 상상할 수 없는 실수를 해버리며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게 됩니다. 게임 초반 비행기에서 떨어지고 상공에서 위치를 탐색하는데 갑자기 화면이 전환되면서 ESP 핵이 켜진 화면을 송출하게 됩니다. 그녀의 화면 중앙 상단을 보면 근처에 적이 몇 명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보입니다. 결국 그녀는 황급히 게임을 종료시켰고 이후 현재 상황에 대해서 시청자들에게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녀의 해명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게임을 키기 전에 페이스북에서 프로모션 링크를 받았는데 그 링크를 클릭하면서 내 컴퓨터가 해킹을 당한 것 같다 이건 내가 플레이하지 않았고 저 핵은 그 해킹범이 사용한 것이다 라는 희대의 개소리를 시전했다고 하는데요 해명을 끝까지 지켜본 시청자들은 사과를 해도 모자를 파네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냐며 그녀를 욕했고 이 사건은 순식간에 커뮤니티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사과 영상을 올리게 되는데. 빨리 유명해지고 싶어 이런 일을 저질렀다며 눈물을 보였다고 합니다. 인도 게이머들은 그녀의 이런 어이없는 실수를 두고 핵쟁이들은 지능이 떨어지는 것 같다며 그녀를 거칠게 비난했는데요. 눈물에 사과 영상을 올렸음에도 불은 쉽사리 꺼지지 않았고 핵쟁이라는 낙인이 찍혀버리면서 잊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몇달뒤 그녀는 다시 유튜브로 복귀를 하게 되었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영상을 업로드했는데요. 그녀의 복귀 소식을 접한 인도 게이머들은 뻔뻔하다 핵쟁이가 다시 돌아왔다. 뉴비 핵쟁이의 복귀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등의 댓글을 남기면서 그녀를 조롱했다고 다 합니다. 포트나이트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페이지 자비스라는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유명 유튜버이자 포트나이트 프로게이머로 활동했던 그는 센스있는 플레이와 뛰어난 샷발을 보여주며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당시 유튜브 구독자 수가 215만명이었다고 하니 포트나이트를 했던 해외 유저들 사이에서는 정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유명세를 떨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방송을 지켜본 시청자들은 프로게이머로 활동했었고 각종 대회는 물론 유명 게이머들과 게임을 하면서 팀을 캐리하는 모습도 많이 보여줬었기 때문에 그에게 별다른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대형 유튜버도 우리가 모르는 비밀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같이 생방송을 하며 영상을 촬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계정 연구정지를 당하는 황당한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시청자들은 이런 어이없는 상황에 당황했고 자비스는 아무런 해명 없이 방송을 종료하게 되는데요. 바로 다음날 더썬 등 외신들을 통해 그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 포트나이트를 개발한 에픽게임즈 측에서 자비스가 이용약관을 위배해 계정이용 연구정지 처분을 내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접한 해외 유저들은 큰 충격을 받게 되었고 오랜 기간 그를 지켜본 팬들은 개발자가 실수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며 그에게 위로의 말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상황은 순식간에 반전되었습니다. 개발사는 자신들이 사용하는 핵 감지 소프트웨어 안티치트를 통해 그가 에임봇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그렇기 때문에 계정 연구정지 처분을 초래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며칠 뒤 자비스의 유튜브 채널에 영상이 하나 올라오는데 그 영상을 본 팬들은 자비스에게 큰 배신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영상에서는 자신이 방송 촬영 중핵 프로그램을 사용했음을 인정했고 컨텐츠의 재미를 위해 단한 번만 사용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올라간 영상에만 재미삼아 딱한 번만 사용해봤고, 대회 및 경쟁 모드에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닭동 같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핵을 단한 번만 사용했다는 그의 말도 믿지 않으며, 그의 유튜브에 구독 취소와 실화 테러를 강행했다고 하는데요. 구독자에게 신뢰를 잃어버린 자비스는 그렇게 자신이 좋아했던 게임에서 쫓겨나고 유튜브까지 운영하지 못하게 되면서 역사 속으로 영원히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상황은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포트나이트를 과감하게 포기하고 먹방과 일상 콘텐츠 눈을 돌리게 되는데 이전 인기를 뛰어넘는 엄청난 관심을 받게 되는데요 현재 구독자 수는 484만명으로 올리는 영상마다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며 포트나이트를 했을 때보다 더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자비스를 두고 그를 오랫동안 지켜본 시청자들은 정말 악마의 재능이다 사막 한가운데 떨어져도 어떻게든 살아남을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하며 그의 끈질긴 생명력에 대해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만약 한국에 있는 게임 유튜버가 저런 짓을 저질렀다면 상황이 달랐을 텐데 해외 사람들의 관대함과 오픈마인드 에 다시 한번 놀랐다고 합니다